자,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수학 시간입니다. R, R 부분에 거리를 구하는 것. 이게 60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60파이고, 이게 110알이에요. 근데 이 거리를 모르죠, 저희가. 물론, 아, 전에 영상도 마찬가지. 캐드가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죠. 하지만, 없을 때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. 계산기 방식. 어. 자, 일단 설명부터 하겠습니다. 나오고 있군. <웃음> 일단 60파이. 나누기. 면을 구해야 되거든요. 2. 그러면 면당 30. 미미 나오죠? 거기서 110R이죠? R 1 1 0 r 에 2승 빼기 면3 0에 2승은 xx가 나올 거예요. 여기서 루트 xx 하면은 제트제트가 나오죠. 제트제트 음, 빼기 r 백0을 해주면은 거리가 나옵니다. 일단은 이게 요약 정리된 거고. 다 같이 구해봅시다. 또 삼각대가 없는 관계로. 면 60이죠 60 빼기 60 나누기 2. 60파이에서 면을 구했죠 면 30입니다 그리고 110에 2승 빼기 30에 2승 음 이게 나오죠. 11.2K 11 1 <웃음> 하여튼 몰라요 저도. 루트 엔터 그러면 은 105.85가 나오죠. 빼기 110R이죠. 그러면 4.16995가 나와요. 보면은 4.17이죠. 16이나 17이나 뭐, 거기서 거기죠. 네.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생각보다 간단하죠.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, 어, R, 250R로 하고, 음 250에 100파이라고 칠게요. 100 맞죠? 그리고 여기 r은 250. 우리는 답을 미리 구해 볼게요. 5.05 5.05가 나오죠. 아니다. 여러는 보시고. 자. 그러면은 다시. 다시 100파이죠? 1 0 0파이에 나누기 2면은 50. r은 250. 250에 2승 여기서 빼기 빼기에요 50 나왔죠 50에 2승 60 k 가 나오는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이거 루트 엔터 244.9 뭐 나오죠 빼기 R이 몇 이랬어요 250이죠 250 5.05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보면은 5.05가 나왔죠. 쉽죠. 다시 또 요약 정리 파이 음. 나누기 아니다. 그냥 간단하게 면알 아니다. 아래 2승 이승 빼기 면에 이승 거기에 루트 거기에 루트 엔터하고 빼기 마이너스 r 다음에는 거리 맞나 아래 이승 면에 이승 하고 루트 하고 마이너스 R 거리값 네. 이거는 써먹기가 쉽죠 실질적으로는 여기 날카로워서 2나 3을 주겠죠 여기도 그러면 커지잖아요 몰라요 값을 이럴때는 G코드로 치면은 이 함이죠. G3 X 108.100.Z-5.05R 250점 하면은 돼요. <웃음>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R만 주고 알만 주고 6.5점 이렇게 쭉 와서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 바로 가서 이렇게 가면 은 면치가 남죠. 아니다. 아니다. 면치가 안되죠. 이렇게 가서 딱 끊기고 딱 하니까 그래서 대충 알만 주고 위로 올려버려요. 사선으로 또 준다 치고 이런식으로 끝점에서 올리고 다시 이렇게 일자로 가면은 조금 버가 덜 해요 조금 버가 덜한데 원칙적으로는 캐드로 구해서 캐드로 구해서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장기가 없을 때 하는 방법 어디 갔나? 첫 번째 점두 번째 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u 계산하니까 이거, 이거의 두배 값을 구하니까 91.14 w 5. 4.578 250. 또3 3 이죠. 2.43 4 6 2.43 두배 파이니까 더 마이스 2.95 이거제다 줬죠. 사마점점점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쓰면 되겠죠.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들어가요. 물론 여기서 시작하는거 반대로 내릴 때는 또 반대로 g 로 해야겠죠.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되겠고 플러스가 되겠고 뭐 위치는 이것도 위를 바꿔야 되고 위 아래를 이거는 뭐헷칼리니까 생략. <웃음> 아 뒤로 가기가 하나밖에 안 되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캐드 구하는. 분.